귀여운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 비가 내리는 칙칙한 플랫폼에 서있는 한 남자 사막을 가로지르고 적들을 무찌르며 바다를 건너 탐험을 떠나고 눈보라를 넘어 지하수로를 넘어 웜을 떠나고 거대한 문어를 미니건으로 때려잡기도 하며 한때는 음침한 기사와 목숨을 건 전투를 한때는 캐릭터들과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휴식을 취하는 아름다운 그래픽과 함께 떠나는 방대한 어드벤처 한국인 두 명이 개발하기 시작한 이 게임 리틀 데빌 인사이드입니다. 리틀 데빌 인사이드는 호주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한국인 이재준, 이재학 형제가 세운 네오 스트림 인터랙티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제작 중인 게임으로 두 형제가 구상, 기획을 모두 하고 있는 액션 어드벤처 RPG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가상의 빅토리아 시대의 초자연 현상 연구 전공인 빈센트 그리고 메카닉 연구 전공인 올리브 박사가 여러가지 몬스터와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대학부서인 리틀 데빌 인사이드에서 탐험에 필요한 인원인 몰락한 귀족인 당신은 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돌며 수많은 지역에서 미션을 해결하고 각가지 현상과 몬스터를 함께 조사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게임이죠 이 리틀 데빌 인사이드는 2015년 킥스타터를 통해 해성같이 등장하여 정교한 모션, 아름다운 그래픽과 방대해보이고 가슴 뛰는 탐험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게이머들의 눈을 사로잡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스팀 그린라이트를 6일만에 2위의 득표율을 올리며 통과 덕분에 사람들의 기대감과 입소문은 불고 불어 예상했던 킥스타터 후원 금액을 뛰어넘어 5126명이 후원한 금액인 30만 6515 호주 달러 약한화 2억 4천만원을 모아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치게 됩니다 아 물론 저도 2015년에 등장한 이 게임을 보자마자 뿅가버려서 1564번째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당시엔 학생이고 돈도 없어서 1달러밖에 안하게 흠이네요 아무튼 게임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볼수 있지만 또 어디선 쉽게 볼수 없는 그런 독창적이면서도 익숙한 매력을 풍기고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게임을 해보진 못했지만 개발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게임 자체는 젤다의 전설, 엑스컴, 시스템 쇼크 등등 다양한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며 그래픽적인 면을 제외하고 게임 영상을 살펴보면 젤다의 전설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인지 현재까지 공개된 시스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리얼리티하고 탐험과 생존이라는 주제에 맞게 시스템들이 아주 독창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체력이 부족하거나 갈증이 느껴진다면 사막을 정처없이 떠돌다가 발견한 선인장을 잘라 물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길을 가다 발견한 죽은 나무를 획득하여 캠프파이어를 하여 체온을 유지할 수도 있죠. 또한 특이하게도 로그라이크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 하다가 캐릭터가 사망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캐릭터로는 플레이를 할수 없으며 두 박사들이 새롭게 캐릭터를 고용하여 다시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을 지니고 있죠 만약 너무 좋은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일정 시간 동안 시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로 파견해 아이템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리스크들이 기다리고 있죠 전투 시스템도 심플하면서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게임의 전투는 크게 근거리 전투와 원거리 전투 그리고 공격하고 치고 빠지는게 전부인 게임이죠 하지만 ui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고 그 덕분에 많은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라이트하게 직접 플레이하는 사람에게는 헤비한 전투를 맛보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전투에 사용되는 시스템인 소프트 라곤과 타겟 라곤은 전투의 양상, 적의 수, 적의 위치, 적과의 거리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모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스탯 중 하나인 텐션은 적이 갑자기 나타날 시엔 텐션이 갑자기 올라 경계태세를 갖추게 적을 멀리서 발견하게 된다면 좀더 관찰하는 자세를 가지는 등 게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과 유동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좀더 세계에 잘 동화되어 살아간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리틀 데빌 인사이드는 넷마블에게서 개발에 전혀 터치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분 30%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으며 에픽게임즈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얼리얼 데브 그랜트에 선정이 되는 등 업계에서 또한 인정받고 있는 크나큰 기대작이라고 할수 있죠 비록 엔진을 유니티에서 얼리언 엔진으로 갈아타는 바람에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덕분에 개발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출시를 미루더라도 게임을 제대로 만드는게 우선이며 욕을 먹더라도 그냥 게임을 더 만들겠다는 답변을 했던 만큼 긴 기다림 끝에 재미있는 게임으로 보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